오늘 작업은 스포티지 커브 베어링 교환 작업입니다. 타이로드 엔드를 이제 망치질로 이제 빼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허브베어링 작업을 위해서는 이제 너클을 이제 빼내야 되는데요. 이 보이는 것처럼 이제 ABS와 이제 17mm 볼트를 풀고요. 근데 이제 ABS 센서 같은 경우는 이 너클의 부식으로 인해서 센서 자체가 이 안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무리한 힘을 가해서 이제 빼내게 되면 센서 자체가 이제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ABS 센서 같은 경우는 배선을 통째로 해서 이제 탈거를 해줍니다 가이드 안쪽에 있는 이제 배선 잭을 빼서 이렇게 이제 배선 자체를 이제 같이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리퍼를 빼줘야 되겠죠 이 캘리퍼는 이제 통째로 빼서 분해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스톤과 이제 캘리퍼 브라켓을 따로 분해를 하게 되면 조립시라든가 탈부착 시에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쇼버와 너클에 잡아주고 있는 17mm 볼트 같은 경우는 가끔씩 보게 되면 이제 노구로 인해서 고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당히 조금, 만약에 인풋이 없다 그러면 은 상당히 좀 애를 먹을 수가 있는 작업이죠. 지금 상황은 이제 디스크가 녹으로 인해서 빠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망치로 두드려서 빼내지 마시고, 이렇게 나무를 대서 타격을 입힙니다. 고무망치나 나무를 대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디스크 자체는 손상을 입지 않고 편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안 빠진다고 망치로 그냥 두드리게 되면은 이 디스크 자체가 곰보지듯이 손상을 입, 입겠죠. 절대 망치로 때려서 빼내지는 마세요. 등석 조인트 같은 경우도 지금 부식으로 인해서 이 너클과 그 완전 히 이제 고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음, 이런 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빼내려면은 그냥 치게 되면은 이 구멍 보이시죠? 저 구멍이 이제 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등석 조인트 자체를 교환을 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너트를 끼고 망치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쳐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망치로 너무 강한 힘을 주게 되면은 이 나사산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이제 쳐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네 군데로 이제 구멍이 나다 보니까 그냥 치게 되면은 저 부분이 이제 눌려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베어링 자체는 옛날 구형처럼 이제 양쪽으로 베어링 두 개가 들어가는 타입이 아닌 통 베어링에 이 통식으로 되어 있는 베어링이 들어가는데요. 이 가장 주의할 점은 조립시죠. 이제 뺄 때는 망치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거를 사용해서 이제 빼낼 수가 있지만 조립시에 조립할 적에는 이제 망치로 쳐서 삽입을 하게 되면은 통베어링 자체가 이제 망가집니다. 꺼 베어링이 이제 고장 났을 때는 요런 이제 소리가 나고요.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행할 때는 헬리콥터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음들이 이제 많이 들리게 되죠. 커브베링 어 조립 시에 이제 망치를 사용해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베어링 자체가 이제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립을 한다 그래도 바로 이제 그 고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몇 개월이라든가 1년을 못 버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프레스를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는 게 예. 좋고요. 어, 무조건 망치질은 피하시고 꼭 이제 프레스로 해서 이제 베어링 자체에 큰 무리가 이제 힘이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립을 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Just like the We got this far, don't know how. Just like a spark that's breaking out Can't make a s t o p can't turn back now